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기도하 Entonces el pueblo vino a Moisés y dijo Hemos pecado por haber hablado contra Jehová y contra ti Ruega a Jehová que quitte de nosotros esta serpiente y Moisés oró por el pueblo 여호와께서 모세게 기르시되 불매만 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헤오바디 모이세스 아스나피엔테 아르디엔테 이라소나아스라께에레르디도이 미라레 아비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에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 예, 구절 말씀까지였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이제 어려움이나 또 어, 고통스러운 부분들. 또 마음이 곤고한 부분들 이런 걸 이제 사람들은 종종 느낍니다. e e s nosotros nos sentimos corazón d i 마음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힘든 부분들을 우리가 느낄 때에 n o o s s e n t 어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까라고 사람들 생각을 하죠. Sí, yo tengo en mi 어, 그래서 아 내가 그뭐 돈이 없어서 이게 어려워 아니면 가정의 문제 때문에 어렵고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어, 힘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아, 경우가 있습니다. por falta de dinero, por problemas familiares, por mi e s p 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주변에, 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 어떤 사건들,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어, 자꾸 해결하고 싶고 고치고 싶은 겁니다. 어, 그러나 이제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의 어려움이나 고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라0편 어, 107편 10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 107, 10 예, 사람들이 마음에 곤고와 새 사슬에 매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세 sí, 어, 그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í, 예 마음이 고통 속에 곤고함 속에 또, 어둠 속에 묶여있는 것은 어떤 형편 때문이 아니라 no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자은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은니다 e a o 알권세호데 알티시 뭐 권은 에사라서 우노한다 이라우스 꾸리다 예 그러니까 결국 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뭐 그런 형편적인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노포르 가우사 델라시또 아시오네시르코 난시아켓 세베 엔누에스라비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시노포르 si 노 no 내라 라브라 비바 엔에스로어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에 요셉의 생애를 읽어보면은. 예 요셉은 열일곱 어, 살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꿈을 꾸게 됩니다. 자, 엘도 엘튜보 디스시에 대한요 데수에다 엘튜보 수에뇨 소브레라 프로메사 아시아엘. 네, 그 장차 그가 이제 칠리제가 된다는 꿈이었죠. 엠후뚜로 엘리바셀 고베나도르 그리고 그는 1 3년이란긴 시간 동안 형들에게 버림도 받았고 그리고 또 보디바라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도 갔습니다. 예, <놔람> <놔람> 요셉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이후에 그는 많은 어려움이나 고난들을 당했습니다. s d e s p o o r s e c 형들에게 그가 정말 버림을 당하고 또 애굽의 상인들에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렸을 때 o sea, 얼마나 él,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Sí, claro, c u a n d s t o c u d u 보 수세르마노 아시아 엠프레사리오 아말렉시타스.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제발나를 팔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애걸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라라 브라데리오 게디 호세 로가 아수세르마노 놀 벤디에라. 그 형들은 요셉을 정말 그 버리고 어, 요셉을 조금 더 불쌍히 여기지 않았죠. 데로 로세르마노스테 호세로 abandonaron no tenían 어, misericordia con él. 어 그리고 이제 요셉은 그 이후에 애굽의 그 보디발의시위대장보디발의 어, 가정총무가 됩니다. 고 엘프의 마르도모 덴트로델라 사 보디발. 그곳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면서, Pero, y la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그는 뿌리쳤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결국 요셉은 이제 오히려 그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sí, él tenía y en su 그 요셉은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은 이후에 정말 많은 어려움과 많은 시련들을 겪게 됐습니다 그 요셉은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은 이후에 Uh, 그 감옥에 있다가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Sí, él en la cárcel, pasó un largo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서 그 꿈을 해석하면서 그가 드디어 총리가 되죠.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 은 시간이 지났습니그감에 감옥에 있는 그 감옥에 있는 에그감옥그감그 감옥에 있는 감옥에 에에그그그가리에에에 그가 총리가 되면서 이제 애굽당을 순찰했습니다. 자, 데스프 고베르나 도데에히 p 엘코멘와 안다르 엔도에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도 미라르 꼬모디오스 포르모 수프로메사 엘라비다 엘. 요셉의 마음 속에 그 동안 그가 1 7 살에 꿈을 꾸고 30살에 총리가 됐는데그 13년의 기간 동안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엘 l entendió después que él recibió sueño cuando él tenía 17 años, 13 años después él fue gobernador de Egipto, l entendió claramente a por la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이제 그 애굽 나라에는 큰 풍년 7년과 흉년 7년이 이어집니다. 그 흉년 p 년간의 그 흉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기에는 너무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e r o llegó. Se d 흉년 r o 이 c a r o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셀로사비야. 아 하나님이 나를 앞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구나. 아, d 오스 s me e 아, Egipto para ser g 우리 형제들을, 우리 가족들을 이 흉년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구나. 아, para conservar la vida del pueblo de Dios contra siete años de h a 예, 이스라엘 그 민족은 멸망을 당하면 안 되죠. 그러로, claro, p u e b l o Israel no d e b e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약속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Dios a través p u e b l o Israel para enviar nuestro Señor j e s Cristo en el m u 그 흉년, 칠년을 능히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그러로, claro, el pueblo Israel tenía que sobrevivir en 7 años, hambre de la tierra. 그 형제들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나와서 양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요셉을 애국의 총리로 세우신 겁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뒤에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자 네스버 게르프의 고베르나도르 네 힙도 엘두보 도스 이 호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괌도 엘비올라 불룬따 테디오스 그러기에 그는 첫째 아들을 문나세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엘보소노브레데스 프리모 헤니또 보르 마나세스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뜻이죠 마나세 시그니피카 엘게아세 올비다 그동안 당했던 형들에게 버림당했던 것또보디발의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것그 모든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다라는 뜻이죠. 네, 그고 por medio de manas p r e t s u r por medio de su hermano, por medio de mujeres de p o i f a 예, 그걸 다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e se o l v i d de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하시려고 했던 뜻을 알기 때문이죠. El entendió claramente para preservar la vida de su pueblo, Dios envió José a Egipto. 두 번째, 요셉은 아들을 이름을 에브라임에 지었습니다. El puso nombre de su segundo hijo o r 이제 하나님이 창성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죠. Ephraím significa fructificar. 예, 요셉의 마음 속에는 정말 행복하고 소망스러운 이름들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e e a s o 예, 부소 놈브레 놈브레 에스페란사도이 놈브레데 고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셉의 마음 속에는 결코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신이나 어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Entendió el camino de Dios, la voluntad de Dios, ya no puede encontrarse d i f i c u 자, 만약에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13년 동안 너무너무 억울하고 또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겪었다면, sí, 그러다가 여러분이 정말 총리의 자리에 앉았다면 Egipto, 아,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Se 예 물론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너무 행복하겠죠. Si José, José 근데 만약에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았고 하나님 뜻이 세워지지 않았다면은 si no 요셉은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보았을 때그 형들에 대해서 아마 복수심이 불탔을 겁니다. 자기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감옥으로 보낸 보디발의아내를 그냥 두지 않았겠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총리가 되게 하셨구나 Pero José que Dios me hizo 우리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예,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또 o d a esta situación que uh, ha pasado en la vida de José solo para 예 우리가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니 시조 고멘 때 사람의 마음이 곤고와 쇠사슬에 메이고 흑암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은 지금 일어난 어떤 형편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는데시보르세레벨 콘트라 라스발라브라 이 보로 아레셀세호데알디시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라벨다 보노떼라 발라브라 데디오 라 손데노 소로노소로떼모 스프리맨. 가난하다에서 힘든 게 아닙니다. 노보떼 보브레사 떼모디피따 문제가 있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보코 보떼 problema t e n e m o i f i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hechos, 바울과 실라가 이제 핍박을 받아 감옥에 갔습니다. Pablo, Sila, 예 그들은 매를 맞아서 피를 흘렸고 또 이제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Golpeado, de 감옥에 갇혔는데 에에스와엔르셀라도그 어, 정도 되면 음,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안 돕는 거야라고 원망할 만도 합니다. Claro, NSAcito así uno puede pensar que ah, por qué Dios no nos ayuda? 아, 이게 뭐야?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데 이게 뭐야라고 아, 실망할 말도 합니다. n o s o t r o s i o por el evangelio, por q no u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al 매를 맞았고 피를 흘렸고 지금 그 육체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포에론 골아도이음에 두려운 의에수르셀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봐요. 고라손 네이저스 미라반 알라볼룬타데디오스알라프로 메사데디오스. 예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됐습니다. 숲 고라손 네이저스의 건넥도 꼬낼 고라손 데디오스. 그때 이 바울과 신라의 마음속에는 감사했고 행복했고 기뻤습니다. 예, 손대 바블로 이실라 estaban agradecido y estaban g o z 성경은 우리의 그런 마음의 세계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Sí, la palabra de Dios nos explica muy b i e 오늘 읽은 이 민수기 21장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고 También 있습니다. Amén. Números capítulo 21 nos explica m u 지금 이제 백성들이 이제 그광야에 40년 기간 중에 한 사건이죠. 시 수세디오 에세아순도 멘트라에조스 비비안 엔엘데셀 또 바로 과4다스 네, 이제 에돔 땅을 통과하고 싶었는데. 자 에조 게리안 크루사 에라 티라데 에돔. 에돔 왕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로 레이 에돔 논넬스벨미티오어 모세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아온 모이세스 레로가바. 에돔 왕은 아 우리 땅으로 통과할 수 없다. 레이 에돔 데시아께노 푸에데 누세 노 푸에덴 크루사르 엔엘 테리토리오 데노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돔 땅을 둘러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로핀 이스라엘 데니아께 로데아르라 띠엘라데 에동. 그래서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했습니다. 아기리세계세데사니모엘보에불로보레일카미노 길이 너무 멀었고 길이 험했습니다. 보레일까미노에라 레호스 담배에일까미노에라 두로.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오코라손 네이조 세데사니모 예, 물론 여러분 표면적으로 길이 멀었고 길이 험하고 해서 마음이 안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라로스페리티시아맨데 보레일까미노 레호이 두로. e l corazón de ellos se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마음의 문제들은 nosotros, 예, 어떤 형편이전에 예, 우리 마음에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h 어, 둘러서 행하고 멀리 돌아서 가는 길일지라도 시,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다면 그 길은 굉장히 기쁜 길일 것입니다어한 번은 어떤 방송국에서 이제 이렇게 어 문제를 이제 그 아나운서가 청취자들에게 냈습니다. 어 영국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라는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답을 했습니다. 아, 비행기로 가는 겁니다. 기차로 가는 겁니다. 어, 자가용으로 가는 겁니다. a 근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어, 그 정답을 이제 한 사람 이야기했는데 sí, la pre, la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Sí, cami, con, 예, 어떤 그 질문 자체가 어떤 물리적인 그런 시간 그걸 물은 게 아니고 sí, no 예, 마음을 물은 것입니다. 가장 가깝게 갈수 있고 빨리 갈수 있는 방법은 그도 마스 도 마음이 가까운 친구와 가는 것이다 그런 이제 어, 이야기를 camino,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미미고게라손 si, 까노. 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질문이었죠. 누나군시그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먼 길을 걷는다면? 가미나 꼰 베르소나 아마 그 길은 결코 힘든 길이 아닐 겁니다. 세 가미노 노에세 가미노 레이호스. 예, 정말 사랑하는 또 이제 아내와 아니면 사랑하는 애인과 아니면 사랑하는 자, 사람들과 함께. 뭐 길을 둘러간 다음에 참그 길은 기쁜 길이 될것예다 sí, no 예, 길 때문이 아니고 no por causa del camino. 예,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과 연결되어 있느냐 는 sí, 것이. Si cómo está él cora, son está conectado con qué? 예 기,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많이 그마음에 담겨 있다면 시고라 스타제나데 고소 알레그리아 그 길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el no sería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길 때문에 이제 마음이 어려웠다고 했고 시보르우사고라손 이스라엘 세 5절에 보면은 엘시로스꼬 어, 그들은 이번에는 이곳에 식물도 <웃음> 없고 물도 없도다 하면서 또 원망을 합니다 자, Por ver, no hay pan ni agua, otra vez ellos murmuraron. 예,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흐름을 여기서 우리는 볼수있습니다길 때문에 어려고또물 때문에 식물 때문에 또 마음이 막 힘들고 sí, 어렵고, por, por agua, pan, 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의 세계를 자세히 보고 아시고 있습니다. 자, 디오스코노스야 무이비 소브엘코라 손대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세계를 고쳐주고 싶었어요. d s q u e r cambiar a e s t r u t u 여러분 길을 바꿔주거나 물을 바꿔주거나 식물을 뭔가 풍성하게 해주기 전에 Anteste Cambiar Camino, a n t e s e m e o r a c i o 이들의 마음의 구조를 하나님은 바꾸어주고 싶은 겁니다. d s q u e r Del de 이들의 마음의 세계 속에 하나님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d s q u e r t r a b a a 그래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i o s 이 백성들에게 이제 불뱀을 보냈습니다. d s l e 아, 무초 엔아르디엔테이 불뱀이 아주 강한 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e p i e e i e e 이 뱀에 물리는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Sí, después que fueron mordido, muchos murieron. 자 이제는 백성들에게 불뱀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 En aquel tiempo, el pueblo de Israel tenía problema por causa de serpiente ardientes.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에이저아셀나스이레피디델란테데디오세르아르디엔노소로스 de 예,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자, 에이저스 로가 로가반께 헤오바께 끼떼데노 소트로 에스타세르비엔데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조금 깊이 생각해 봅니다. 길 때문에, 물 때문에, 식물 때문에 어려웠잖아요. 이번에는 불뱀 때문에 또 어렵습니다. 그럼만약 불뱀을 없애준다면, 그럼 이들은 행복하겠습니까? 네, 또 다른 무엇 때문에 또 이들은 또 어려울 것니다 이면 바나 낼거라사니마 이들은 이제 이런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원망이 그치지 않을 것이고 에스룩두라 될 거라서네 시엠프레바세이 엔수스 거라 무르무라 시온의 대사니모. 하나님은 불뱀을 없애달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자디오 에스구초 라우라 시온 모세스 예, 불뱀을 없애주신 게 아니라 노기또 no 세르비엔테아르디엔테 노수로 이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을 하고 했습니다자오스 오르데노 브론세 아 세르 나세르엔데 브론세 나 아스타 그래서 모세가 이제 녹 뱀을 만들어서 자 모이세스 나 세르비엔드 데 브론세 장대에 매달아서도피들었습니다 엘포소 나 아스타. 이제 하나님은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쳐다본적 산다는 그 약속을 하셨어요. d <놀람> 불뱀을 없애달라고 막그 원하는 백성들에게 sí, el pueblo deseaba que quitara los de ellos. 하나님 불뱀을 없애지 않고 no quitaron de ellos. 오히려 불뱀을 불배물,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그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o sea, Dios p r o m e t i ó a Israel q u i e r a que mirara a la serpiente de bronce vivirá. 이제 불뱀에 물린 자들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로스케 que fueron 세 e r d i d o por serpiente, serpiente de ardiente, ¿qué tiene que hacer? 예, 근데 녹뱀을 쳐다봐야 했어요. 에조 o 니 t e n 랄 a 라 que mirar a la 근데 놀라운 것은. 라 e r una c 예, 불뱀에 물려서 이제 독이 온몸에 퍼지면서 눈이 점점점 흐려지고, 막 쓰러져가고 있는데. sí, hay varias personas que estaban caídos y la el v e n e n 놀랍게도 말씀대로 놋뱀을 쳐다보는 순간 그 독에서 벗어나서 살아났어요. 아이 우나코사 마라비자께 깔깨라께 미로 알라 세르피엔테 데 브론세 비비오. 여러분, 이 놋뱀의 능력을 맛본 백성들은 관도엘 포에블로 사보래요. 엘 포데르 데 세르피엔테 데 브론세. 분명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다가 녹뱀을 쳐다보면서 살아난 사람들은. 그 말씀의 약속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불뱀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 뱀을 쳐다보면서 살아난 사람은. Sí, 야, 불뱀에 물려도 사는구나. 아, muerde,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 뱀만 바라보 사는구나. 아, 그들은 믿emos. 이제 불뱀이 두렵지 않습니다. Ya, no serpiente de, serpiente 왜냐하면 불뱀에 물려도 노 뱀을. 아다몸 사니까. 예, 능력을 맛봤기 때문에. 이상도 불뱀이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불뱀의 두려움에서 이들은 해방이 됐어요. 다 세르엔 아르디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불뱀을 향하고 있는 데서부터 그 마음을 노뱀을 바라보도록 옮기셨습니다. 자, dios i o a m b i a r r a n d e Israel de serpiente, bronce, serpiente, de ardiente a serpiente de bronce.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길을 바라보는 데서. 담벽오라손데이스라엘에조스미라피하바알카미노 물이나 식물을 바라보는 곳에서. 제에조스피하반아구와이빵. 또 불뱀을 바라보는 곳에서. 이피하반세르피엔데데세르피엔데아르디엔데. 네, 늘그 육체의 형편과 반응하고 있는 그 마음의 길에서. 에조시엠프레카미나바데펜데데라시또아시온데수까르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세계로 마음을 옮겨 주신 것. 하오에이라비할라손이저라시아 알라 라브라데 디오. 예, 말씀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디오스 레이서 라 미랄, 알라프로 메사 데 디오. 예, 말씀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신기하게도 불뱀의 두려움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And ellos miraron a la p a l a b r 세러 베네노 데 아르 르비엔테아르디엔기 21장 4절부터 9절 사이에 이 백성들의 마음 안에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데스테 d 시 v 로4 s 터 아스타베시클로 9데스 numero capitulo 21. Qual era el problema en el corazón de Israel? 예, 그들의 마음은 형편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이조스 미라라시시 예,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no 것입니다. 놈 미라로 알라 프로메사데디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no 것입니다. 미라로 아수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의 길을 옮기셨습니다. 자, dios c a m b i el camino d 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도록. 레이 바라 미랄 알라로메사 그러면서 불뱀에서 해방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노뱀은 바로 신약 요한복음 3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a q a p a r e c e e r e n t 3 nuestro Señor j e s u 불륜을 없애야 되는 게 아니고 no 예, 노 뱀을 쳐다보면 사는 것처럼. Cuando mira, cuando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날마다 죄가 찾아옵니다. Claro, nosotros i e n nosotros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고 담배 앞에서 n o s o t r o 우리는 또 죄에 눌리기도 하고 담배 n o s o o s p o d e m s e 죄에 대한 가책을 받으니까. 에 n o s o 우리는 죄를 막 없애 달라고 합니다. n o s o o s e s t o orando para 우리는 죄를 안 짓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Dios, vamos o p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베로디오 노사세 사베르 노바라 미라라 노소트로 미스모.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노피하라 노소트로 미스모께 베까모스. 하나님은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산다고 말씀합니다. 자, 해수 디오스께노스 e 깨노스 때 노소트로 미라모스 아라 세르피엔테 데 브론세 라 e 하레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제 불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노미라모스 라세르엔테아르디엔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 우리 형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토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지 않습니다. s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나를 좀 고쳐 주세요라고. 막 간구합니다. 래서무차베오 엔디아 에스디엔도르돈 t a m b i n e s t l u c h a n 마치 불뱀을 없애 달라고 막 부탁하는 것처럼. Como pueblo Israel pidió a d i s para q u i t a 부족하고 더러운 나를 막 고쳐 달라고 합니다. Se m a e s a está orando para que m e j o r 죄를 짓는 이 모습들을 없애 달라고 합니다. 아, está orando para que quite q que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p 아, 노뱀을 쳐다보는지. 노노, 노노. 또 미래 아헤수리스 예수 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미래 아헤수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Es quien es j 예,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Nombre de j e s s significa El Salvador.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엘살바라 수포에 블로 데수스 베까도.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졌습니다. 도비날 문도 이 까르고 또도 에스로스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에서. 산왕 카피토로 우노벨시로에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q u i 엘코로 데로 데디오 스 o 끼딸 l m 도 n 문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고 했습니다. 해 그리스도 가고 엘베까도 될 문도. 저는 이제 이렇게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Joven, 예, 죄를 지었습니다. Pecado, 말씀에 불순종하고. Si 그래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주십시오. 그래서 까다모멘트죠 베 d 베르 a 아디오스.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Yo, 예,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매일같이 용서를 구했습니다. Diariamente yo 아디오스. 예, 죄를 씻어달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요 시엔브리 베디아 바라게 디오스메 베르도네. 그러다 limpia. 어느 날 제가 요한무 1장 29절 말씀을 들으면서 온디아관 요에스쿠체 소불에 산후앙 카피톨로 온오벨 시클로 벤티 누에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 대학교에 고르데로 데디오스께 끼딸 빼도 문도. 아 예수님이 그러면 세상죄를 다 지고 가셨네. 아 해수 그리스도자 까르고 데까도 될 문도. 여러분 세상죄라는 것은 결국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죄를 말하고 있는데. e l pecado del mundo s i g n f i c a d e s d 내가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그 모든 죄들은 세상 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덴트로델백가도델문도. 예,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죄를 지구간 하는 어린 양이로 다했습니다. 마비브레디스에아겔코르데로데디오겟기딸백가도델문도. 예, 여러분의 모든 죄는 세상죄 안에 포함이 됩니다. 도도수스백가도에스다니쿨루이도덴트로델백가도델문도.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고 가셨다. 해수 그리스도가르고 도누에스로스도 이제 예수님 우리 모든 세상죄를 짊어지시고 수 그리스도가르고 엘도델문도 예,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렇게 말씀이죠. 디0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직전에 도해에라코로이안테스리 예, 엘크루예 19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a n o s e s u e a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에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 u a n d o j e s s hubo tomado el vinagre dijo consumado es, y la cabeza, el 예 예수님 마지막으로 유언하시기를 울티모 데스테멘토 엘라크루스. 이 세상을 향해 마지막 말씀하시기를. 라라아시의다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영원히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No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No importa nuestras condiciones.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esta noche u s t e d m i r a l r o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ustedes 것입니다. u s t e d m la p a l r o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u s t e d m i r u t u r o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해습 자, 다 우리의 모든 죄가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했다고 말씀을 예수 했습니다. 스스 예, 히브리 10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브리오스 카피 예,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디에스 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볼타 소모 산티피카 도스 메디안라오렌다보데그리스도 우나 베스바라 시레러 우리가 뭘 잘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서보데모제가 알라 산티다 보로 아베레초비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보르메디오프렌다보 그리스도에 차우나 베스 라시엔프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 e s t 비어 또도 s 스 i 로가스 n 고 엘라크루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자 노소토로 소모 산티피카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노르스라 오브라 노소토로. 보데모세르 산토 san, 우리가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노르 노아세르 말서 노소토 보데모세르 산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입니다. 거룩함을 얻었다고 했어요 예, 12절 말씀에는 12,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리 예, 우리가 구약성에 읽어보면 예, 구약의 속죄 제사들이 많이 나오죠. 크 예, 크게 이제 히브리 10장은 크게 속죄 제사를 음. 세. 가지지말하하있있 i t a l of the year, we talk about three types of sacrifices. First, male, male, 리 a l e male, male, male, male, male, male, m a 지 e male, male, male, male, m a l 오 male, m a a l e male, 로 a l e 두번째 e 해마다 e 년에 한 e 씩드리 e 대 a 죄 제사였습니다. a 군 e 오 a 렌다 m e 어, lo, 이스라엘, 오레시아라 그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영원한 속죄 제사가 드려졌다는 사실을 바라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No 네, 여러분 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히브리 10장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10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죄가 됐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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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고 말했습니다. Dice que ya no hay más o f r 우리의 주는 영원히 씻어졌습니다. Porque t o d o n u e s t r o p e c a d 이제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신 것입 Nosotros dio o s s 그래서 19절 말씀에 자,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Así que hermanos t e n e o l i b e r t para entrar en 이제 우리가 무엇을 힘입어야 합니까? 노소께여러분의 행위를 힘입을 수 있습니까? o 세대 e t e bodemos a p 여러분이 잘한 거? O nus 이 l g o h a 여러분이 선하게 한 거? Ah igunas o b r 네, 그거 말고. No n 아포 o a p o z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sí, e teniendo libertad para entrar en el lugar santísimo por la sangre de Jesucristo. 예, 네,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그 처소에 우리가 나갈 때 관언 노소 아르 까모스 알루갈 산디시모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없습니다. Si entrá em en el lugar s a n t í s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다. Por l a sangre de j e s ú Cristo, col libertad. Nosotros entramos e en el lugar s a n 나를 바라보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인이지만. Quando nosotros miramos s nos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했고 La sangre de j e s c r i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충분하도록 예수의 피는 역사를 하시고 상글레데스 그리스도 오브로 에네코라손데노소트로 파라케 예수 디오스 모레 엔노소트로 콘 파스. 자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에 지금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노소트로 미라모살라 프로메사데 디오 에스타노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 21장에서 그들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자 프로블레마 데 이스라엘 엔누메도 카피트로 벤티우노 퀘라. 그들은 늘 형편과 반응을 했습니다. 시엠프레이오스 에스타반 caminando depende de la s 육체적인 것과 연결된 것을 늘쳐다봤습니다. e e m p e miraban cosas materiales, situaciones. 길 때문에 어려웠고 또물 때문에 식물 때문에 어려웠고 또 이번엔 불뱀 때문에 어려웠고 야 por, por causa de serpiente ardiente también tenía a n g u s 늘 그들은 이제 육체와 만나는 그런 형편들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들의 형편에서 건져내고 싶었어요. d i o s quiso salvar c o r de d e l a s i t u a o n e s 네, 그들을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은 약속 앞으로 옮기기 원하셨어요. d 여러분, 몸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a u e r p o está en d i f i c u l t a 바울이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의바라르스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기를 원하셨습니다. d 제보엘코라 손데 바로알 레이노 데 디오스. 마음은 옮겨갈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코라손보데모베르 리브레멘. 그래서 하나님 먼저 마음을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과 소망안으로 바울의 마음을 옮기셨습니다. Primero 제보엘코라 손데 이스라엘 라프메사데 디오 라스란 바울이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 디오스겔레 삶을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 생각했을니 과도 일 메디토, 소불의 디오스겔레 암예 바울의 마음 속에 소망이 막싹 터스 라송 코멘스와 술 힘무 차이스베란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숲코라송의스탑바 그레데 시도에스타바펠리스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막 찬양이 나왔습니다 보래소 내일 꼬라손데 바블로 살리오 알라반사 예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을 돌리고 있는 동안 자엔아카르셀 미엔트라일 알라바바엘세뇨 하나님이 그 감옥문을 여시고 디오사브리올라스 부얼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Dios obro en gran 여러분 먼저 마음을 하나님은 이끌어주는 일입니다. 제바 엘코라손데노소트로 아시아라프로메스 지금 불뱀이 있지만 아온네시스테세르피엔테 아르딘 불뱀이 물어서 사람들이 죽지만 아온에스타 무리엔도 이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로 옮기셨습니다 브리메로 디오스 제보 엘코라 손데 이스라엘 아시아라프로메사데디오스 높뱀을 쳐다본 산다라는 말씀편으로 마음을 옮기셨습니다 자 디오스 이소 모베 엘코라 손데 이스라엘 아시아라프로메사데디오 깨디스 괄계라 김일아래 알라드브론스비라 그때 말씀대로 정말 노뱀을 바라보면 살았습니다 sí, tío, miró, 이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더 이상 불뱀을 두려워하지 o sea, 않게 됨 y n 여러분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살아났습니다 sí, q u era que mira a 비비라.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기를 산후아 카피톨로 드레스. 예그 모세가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꾸 뭐모이세스레반또 세르밴드드 브론세 리히호데디오 담에 세레반따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영생을 주신다. 와이케라케 그레에네세뇨 뎀드라라 비다이떼르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세계를 옮기고 싶었습니다. 기어스키서 제발 엘코라 손대 이스라엘 알라프로메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자, 꼬라솔에스다바 인세라도 덴토로델라시또아시오네. 몸은 현실 속에 있지만 그다음 아온 꼬에르보에스다 덴토로델라시또아시오네. 마음은 약속의 세계로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자, 디오스 이소 제발 엘코라손. 아시아 라프롬 메사 레디오 마음은 노뱀을 바라보는 곳으로 옮기기를 원하셨다 과라손 바라미랄 아시아 라세르 비엔테데 브론세 마음이 말씀 속으로 들어갔을 때. 자 과노코라손 세우네 골라프롬 메사 레디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디오스 오브로 앵그람마네. 어 저는 한국에서 왔는데요. 요비네데 코리아델 수르. 우리 한국에 저희 선교회 한 이제 그 사역자님이 있습니다. 엠미미시온 아이온 미니스트로. 어 그런. 어,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절망 속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hace unos años, él en 그분은 20년이 넘게 정말 오랫동안 술을 마셨던 분이었어요 그와 함께 사는 가족들이 다 고통스러워했던 sí, 분 예, 그는 하루에 그 소주를 1 0 병씩 마셨는데 sí, diariamente tomaba un t i 소주 그 한국, 한국의 소주는 약2 5도 정도 되는 독한 술입니다 sí, 소주 에 하도 내알 소주를 주루에 그는 열병씩 마셨던 사람입니다. 대 소주 한 병이 한 500ml 정도 될 건데요. 까다 못 대자 대 소주 제발 기니엔 또 밀리 밀리 뒤 들어. 예, 그거를 열 병씩 마셨어요. El diariamente o m a b a o 20년이 넘게. Mas de vez n c u a l o m a b a 이제 그의 아내는 절망 속에 있었어. Su esposa estaba totalmente desesperada. 차라 남편이 죽기를 바랐습니다. E, ella d e s e a b a que su esposo m u e r a 너무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렇게 해자 때는 무초 소프림이야. 어느 날 이제 그는 아주 작은 시골 도시에 살았는데 운 우리 이제 선교회를 이렇게 설립하시고 인도하신 어, 목사님께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Sí, pastor, 네, 바구스 목사님께서 이제 그 어, 그분의 그 부인을 만나셨는데. 그 부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부사님 너무 괴롭습니다. Pastor, tengo mucho 제 남편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매일 술만 마십니다. 목사님께서 아, 내일 아침에 남편을 데리고 오세요. 마나우스가훈또수스스 다음 날 아침 그 남편이 왔습니다. Sí, día, el llegó. 그때도 이미 그는 술을 조금 마시고 왔습니다. Pero ya había 목사님께서 그 남편분에게 당신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Pregunto, cree en 아 예, 믿습니다. Sí, yo creo en 정말 예수 믿습니까? 베르다, 스레 예수 그리스도. 예, 수님은 믿습니다. 시, 요 그레온 그리스런데 술에서는 이분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 no 그때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을 펴라고 했습니다. 에 모멘토 바스톨 아브리오 에브오스카피톨로디벨시로토르스그 말씀을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자, 바스톨 레피디오 게 레제라 에브오스카피톨로디벨시로토르스 그가 이제 읽었습니다. 엘레 저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히 하셨느냐 Porque con una sola ofrenda hizo p e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Pastor l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 예한 제물로 예수님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고 했습니다 dice 그럼 당신은 온전합니까? 아 목사님 저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no, pastor, no 저는 술주정매입니다 아,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자, otra vez la 성경을 또읽었예한물로 예수님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전케 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라비블레 게디스. 예, 운전하다 했습니다. 디세케 퍼펙토. 당신 은 운전합니까? 우스테스 퍼펙토. 아, 저는 아니죠. 저 넘어져 no, no. 아니, 성경이 운전하다 운전한 거 아닙니까? 시뇨르 라비블레 디스케 베르펙토. 노 에스 퍼펙토. 예, 그렇죠. 라로스시그 claro, sí, sí. 어, 당신은요. 테로 우스테. 아, 저는 아니죠. 어, 저, 노 다시 읽어 보십시오. 어트라베세레야 성경이 옳지 당신 생각이 옳습니까? La de Dios tiene razón, o su tiene razón. 목사님은 그분과 이 싸움을 계속해서 15분 이상했습니다. Sí, 곤트라 벤사토데엘 성경은 지금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고 했는데. 자, 라 빌레디셋께 소 소모 토 보르 헤그리스 이분은 자기 자신을 바라봤어요. Pero ese señor a sí mismo. 성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노 미라바 알라 프메사데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안으로 마음을 옮기는 게 아니고. 노모노베르라 손데엘 아시아 라 발라브라데디오. 예, 그의 마음은 술을 매일 마시고 있는 그 자신 속에 빠져 있었. 였습니다. s u c o r a estaba caído en la situación de l que estaba tomando diariamente mucho alcohol. 그의 마음, 그의 몸도 술에 빠져 있었고, 그의 마음도 자신 속에 빠져 있어. Su c o r a z estaba caído en alcohol, su c o r a n t e s t a a caído e l c o o l 목사님은 그분의 마음을 건져내시는 일을 했습니다. s a s t o e ó trabajo para sacar a de 라시션 알라 라브라 데디오. 그마음으로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디오스 레이 바라 모베를 라 손데엘 데시션 알라 라브라 데디오. 예, 그 싸움을 계속해서 15분 이상했습니다. 마스 긴세 미노또 바스루차바 그러면서 또 물었습니다. 오트라베스 레프레곤또. 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다. 라비디 예, 온전하다 했습니다라비디 그러면 당신 은 온전합니까? 스스 예, 그럼 온전합니다. 아멘. 그래요, 드디어 이분이 말씀과 같은 말을 했어. 요 예, 바로 그겁니다. 에에 es. 성경이 옳지 않습니까? La tiene razón. 예, 당신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말씀이 옳습니다. 노수 베사미트 디에라손신라 발라브라데리오 디에라손 자 이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는데, 자 d s nos i o 혹시 당신이 내일 또 술을 마신다면, 데프론 또마나우포에데또비엔 당신 술을 마시고 잔을 내려놓으면서, 데스포에 우 대하수 또마 데스포에 또마 이 대하수 내가 술을 마셨지만 그래도 난 온전해. 아온조 또메 p e r o i e 믿어야 됩니다. 아시 우세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시 바스톨레 아세 이분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던 마음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봤어. 니다그 이제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었어. 그그 다음 날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니다 20년 넘게 열병씩 마셨던 술인데. 마스벤아엘 도마바티스 자 알콜. 술 생각이 나지 않았답니다. 나 노술이 효대새우대또 말. 술 먹지 않은 겁니다. 에 노또모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에 미스모 세아스도 수 이분은 그냥 마음을 옮겼을 뿐입니다. 솔라멘데엘세 모도 수꼬라손 데 시투 시투아시오날라 팔라브라 데디오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으로 마음을 처음으로 옮겼을 뿐인데. 자, 엘 수비다 프리메라베 수꼬라손 세 모도 아시아라 팔라브라 데디오 하나님이 그분에게 놀랍게 일하십니다 Dios en el de.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más es sea uno con la de Dios. 아직 몸은 술주정병이었지만 claro, El cuerpo estaba en alcohol, 마음을 이제 옮겨서 말씀과 하나되게 할수 있습니다 때로 디오스라허삭갈라손우니르세라 빨라브라 데디오스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 습세라서우니도라 빨라브라 데디오 레제고 엘보데르 데디오스 여러분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흐릅니다 시 라일릭 리시다꼬르 아드라베스 까블레 수돗물은 수도, 수도 그 관을 통해 흐르죠. Sí, agua corre por medio de tubo. 예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타고 흘러 들어오니예 sí, 능력은 마음과 마음을 통해 흘러 들어오는 것이. 니 이분의 마음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됐습니다. 프리메라 벤 수비다 수코라 손세우니오 꼴라 발라브라 데디오. 다음날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시겐데디아 엔 노또모. 그 다음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오도로디아 단폭크. 그는 술에서 벗어났습니다. 에일보도세를 리브레데 알콜. 그 이후에 그는 이제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했고 외국의 엔딩그래스 앤 세미나리오. 지금은 이제 술에서 벗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a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에나브라비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형편 속에 마음이 있었는데, 이라하 sí,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말씀 안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알라 빨라브라 되디요. 그때 능력을 맛봤습니다. 에저 에스페르멘타론 랍드라바호 되디요. 이제는 불뱀이 문제가 되지 않고. 자 노에라 프로블레마 세르피엔테 아르디엔테. 이제 길도 문제가 되지 않고. 또 뭐가 에라 프로블레마 에르 미노 이제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프로블레마 자 파라 에요 노에란 프로블레.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볼 때. 관드 노소드롬 미라모사 알세뇨 꺼낼 거라서. 예,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약속 앞으로 마음 을 옮겼을 때. 관드 노예소로 꺼라손 세모다 알라 프로메사 되디요. 우린 분명히 죄를 짓는 연약한 인간이었지. 그로 에라모 베르메아무초백 아, 내가 의인이구나. 베로자 아오라 여소의 후. 네 거룩하구나. 여소의 산. 네 깨끗하네. 여소의 림비오 예, 우리 마음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입스로코라손자 세이소 u n 매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삶 속에서 이끌어가시는 겁니다. 내일 네. sí, 오늘도 노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나늘도는 것입니다. 스도를 오늘도 노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는 오늘도 를 바라보시고 오늘고 오늘도 노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를바라보오 예수 그리 바라보시고 노뱀되시라오 예수 스를바라보시시바라보고오노시라오바라보오시오 예수 바라보시 그 피가 모든 죄를 영원히 사했습니다. 나상 의롭다고 외치십시오. 담대하게 거룩하다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삼속에 역사하실 겁니다. 어, 오늘 방송을 듣고 또 이렇게 보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sí,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신 예수 그리도를 찬양합니다. Al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Sí, Dios, 대단히 감사합니다. Gracias.